네, 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트위치만을, 그러니까 트위치라는 생방송 플랫폼만을 이용해서 그곳에서만 제가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네, 오늘 핫하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한국 분들은 트위치에서 720p, 그러니까 즉, 지금 HD 화질보다 더안 좋은 화질로만 감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주된 직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좋은 환경을 방송 환경을 시청자분들께 제공하고자 일단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 송출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위치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도 유료 구독도 해주시고 또그 안에서의 좋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한 4시간 뒤네요. 4시간 뒤에 맞죠? 제가 알기 새벽 5시부터인가? 아무튼 몇 시간 뒤에 이제 화질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뿌옇고 막 깨지고 이러면은 아마 그냥 저희가 유튜브에서 채팅 치면서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만약에 뭐또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을 하든 어떤 결정이 나면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짤막한 공지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예뵈요 네. <웃음>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